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박해수 남주혁 학폭 의혹 해결은 아 안하고 은근슬쩍 복귀 새삥들과 요즘 sns 온라인 커뮤니티 길거리 등에서 지코의 새삥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길을 걸어도 새삥이 어디선가 흘러나오고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이 새삥에 대해 이야기한다. sns 상에서는 더욱 핫하다. 새삥이란 물건의 상태를 두고 쓰이는 말이다. 새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흔히 새것처럼 상태가 좋은 중고인 물품을 가리킨다. 새삥이라는 단어와 연관되는 네 사람이 있다. 학교 폭력 의혹을 받는 배우 박해수, 남주혁, 조병규, 김동희다 물론 김동희는 학교 폭력 가해 일부를 인정했다. 박해수, 남주혁 조병규, 김동희는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시원하게 해결하지 않고 은근슬쩍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박혜수, 남주혁, 조병규, 김동희의 공통점은 복귀작의 영화라는 점이다. 박혜수는 영화 너와 나로, 남주혁은 리 멤버, 조병규는 티빙 오리지널 전체 혈람가 플러스 쇼버스터 작품 중 스콜가스트에 출연했고, 김동희는 너와 나의 계절 개봉을 앞두고 있다. 논란에 관내 내 사람이 해결 없이 은근슬쩍 복귀하면 새빙이 될수 있을까? 박혜수는 최근 너와 나 집의 관객과의 대화를 위해 부산을 찾았다. 박혜수는 2021년 2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소속사의 1, 2차 공식 입장문에 이어 박혜수가 직접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후 촬영을 마친 KBS 이 드라마 듀어 m 편성은 무기한 연기됐다. 다만 일본에서 먼저 공기대 파문이 일기도 너와 나는 고등학교 수학여행 전날 벌어진 여고생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하이틴 무비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 비전에 공식 초청된 작품이다. 연출을 맡은 조현철은 박해수와 2020년 개봉한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인연이 있다. 박해수는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린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상황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면서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정확하게 상황이 정리되었을 때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혜수는 자기가 지 v 에 참석한다는 많은 기사를 의식해서일까? 처신사와 함께 지금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논란과 관련해 정면 돌파를 선택한 셈. 음. 반면 남주혁은 10월 12일 오후 2시 시지프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리는 리멤버 언론 배급 시사회에 참여 학교폭력 의혹 논란을 언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주혁은 올해 6월 학교폭력 가해자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했다. 올해 6월 더 데이즈는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남주혁이 중고등학교 시절 약 6년간 동창 A씨를 괴롭혔으며 그가 속한 무리가 A씨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매니지먼트 스푼 최초 보도를 한 해당 매체 기자 및 익명의 제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엑스 감옥 의혹이 제기됐다. 한 여성 제보자는 남주혁을 포함해 12명이 단체대화방의 제보자를 초대해 성희롱 외모 비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단체방에서 있었던 일은 사실 관로 한계가 대단히 복잡하고 등장인물들의 매우 사적인 영역의 문제라고 했다. 앞서 남주혁은 리멤버 온라인 제작 보고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사 탓의 질문을 사전에 신청을 해야 했다. 논란을 의식한 등 남주혁은 거르고 걸러진 영화에 관련된 물음에만 답했다. 리멤버 언론 배급 시사회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남주혁은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리멤버 촬영 당시 회상, 이성민과의 호흡 등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특히 남주혁은 리멤버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는다. 개봉 전 인터뷰는 이성민과 연출을 맡은 이일형 감독만 소화할 예정. 조병규 역시 박혜수와 비슷한 시기에 학교폭력 논란의 당사자로 떠올랐다. 고등학생 시절 뉴질랜드에서 학교폭력을 주동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출연을 확정한 예능 컴백홈에서 화차했다. 조병규는 소속사와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던 중 올해 6월 티빙을 통해 공개된 오리지널 전체 한람가 플러스 쇼퍼스터 중과 경태 감독이 연출한 단편 영화 스쿨카스트에 출연했다. 이어 드라마 찌질의 역사, 영화 죽어도 다시 한번 밀레니얼 길러 등 촬영을 마쳤다. 또한 드라마 경이로운 송은 이 출연을 긍정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의도 박해수, 조병규와 비슷한 시기에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소속사를 통해 즉각 부인한 뒤 그를 작성한 작성자 두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김동희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두오는 사실 여부를 파악하려 긴 시간 노력했으나 피해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김동희가 아닌 피해자의 명예훼손 무혐의다. 하지만 법무법인 측은 김동희의 학교폭력 무혐의처럼 교묘하게 발표했다. 결국 김동희는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제27호의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 김동희가 출연한 영화 너와 나의 계절 배급사 메가박스 중앙 주 플러스 엠은 라인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개봉 예정 영화 라인업에는 너와 나의 계절이 포함됐다. 박혜수, 남주혁 조병규, 김동희는 불거진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은근슬쩍 복귀에 불릉부릉 시동을 걸고 있다. 내네 사람의 주련 작품 혹은 출연 예정작들이 학교 폭력 의혹을 가진 이와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다. 내네 사람은 새삥을 바라고 은근슬쩍 복귀가 아닌 의혹 해소가 먼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